여기는 확실히 머리에 탈색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 그리고 구두를 조금 높게 신고 패션피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 여자분들 약간 중단발 하시는 분들이 레이어 컷 엄청 심하게 하고 엄청 숱 많이 치는 그런 컷트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시원. 와 이거 빌딩 겨우겨우 찾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여기 위에 아무것도 써져 있는 게 없어 캡슐 호텔이라고 응. 캡슐 호텔 근데 왜9 hour이지? 설마 9시간밖에 못 자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럼 안 되는데? 일단 리셉션이 9층이에요 제가 이거 호스텔 안 가고 이 캡슐 호텔 선택한 이유가 호스텔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한 5천원 정도? 근데 뭔가 그 드래곤볼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거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캡슐 안에서 자보는 거 <목소리> 여행을 많이 다녀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 여행하기 즐거운 곳은 여기 일본인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아, 스마트 체크인이 따로 있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런 된장, 뭐부탁 하겠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마지막 결제 8,900 JPY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한 8만, 한 5천원? 8만 9천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4만 얼마 돈인데, 이거 어저께 예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3만 원이었거든요? 이상하구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여기 보면 48,000원이고 또 나와있거든요 근데 뭐 캡슐 호텔에서 한 번은 자고 싶어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동안 여기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아 어, 14시부터 <웃음> 알겠습니다 니유아롱아 네, 어예어 어딘가 우리我们可以去 I see, thank you. 好不客气. Uh, uh, you can speak. 你你可以说中文哦会中你是中国人吗韩国人哦你知道他们有没有先没有客就是这个 uh, uh, <웃음> uh, <Yeah>. <웃음> uh, staff. 哦，先没有。那 uh, i want to s t o r m a g e earlier? 我我也这个不知道。 啊，我也不知道，里面好看吗？还不错，还不错。我没看到，我我看一下吧。我看一下，我看一下，没看到啊。我觉得我们可以这边可以等一下，等一会儿了。哎，没问题啊，我觉得对不对？我觉得也可以吧。我一直觉得中文啊。嗯 <笑> <哦, 笑> <笑> 我我你在上海谢谢不客 i f you w a n to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Oh, that's nice. t h a t e b 지금 약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한시0 분이거든요. 근데 2시부터 체크인이라고 여기 라운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2시 이후에 체크인을 한 후에 샤워든 라운지든 다쓸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오케이, 그게 룰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아, 여기 큐아코를되는 거구나. 하고... 네, 들어 아, 허, 7,000... 어, 이게 또아고다에서는또 8,000이라고 돼 있었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거 카드 계산만 된대요. 여기가. 제가 봤었을 때 수수료가 조금 빠져나가가지고, 약한 몇천 원 빠져나간 거 같은데? 캐시 캐시가 아니면 캐시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현장 와가지고 직접 결제라고돼 있어서 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지 어쨌든 돈 조금 내더라도 더 내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딱제 거네요 이거를 또 키웠거든 네, 여기요네여기요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차고용품이랑 그런게 다 있네. 이거는 타월이고, 이거는 발수건 이거는 여기에서 입으로 오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내에서는 또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되나 보네. 슬리퍼랑 칫솔 치약.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나 봐네 <웃음> 우선, 어씨! 샤워를 못했으니까 일단 샤워부터 하고 올게요 음. 이런식으로 개별이구나 이게 뭐야 샴푸, 컨디셔너, 바디 샴푸 이런게 있어서 좋긴 하네 어. 어, 경험하다 따뜻한 물잘 나와요. 수압도 좋고 아주 좋아. 아직 조금 거글 거글한데, 아 어, 그래도 많이 상쾌해졌어. 그리고 여기 불편한 게 있어요. 옷 갈아입는데 CCTV가 곳곳에 다 달려 있어. 요 한국은 CCTV가 안 달려있거든요, 옷 갈아입을 때. 저기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고,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잘 봐도 헤어 드라이기가 안 보여. 제가 잘그 공간이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고 우와. USB 코드랑 그리고 이거 그 뭐지? C타입 그거 단자가 들어가는 거 같고 라이트는 맥스에서 로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같아. 뭐 딱히 먹었고 뭐 그냥 이거만 닫고 어어? 떻게닿는거지 여기다가? 아 여기 여기 홈이 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제가 키가 175인데 어, 딱 괜찮아요 우선 여기가 5만원이에요 하루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면은 플러스로 막 그 무슨 청소비며 뭐며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한 4만원이었는데 갑자기 5만원이 되고 뭐 카드 계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수료도 포함돼 가지고 5만원인데 5만원이면 한국으로 치면 은 못할 정도 되잖아요 음 이런 걸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접함으로써는 되게 그 경험으로써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조금 아깝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저는 잠만 자면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거는 그냥 경험 삼아? 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기가 아쉬울 정도로 여기에서 푹 자야지 본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캡슐 호텔, 그래도, 어 막상 오니까 너무 좋아요. 총 100점 만점 100, 중에 꼽자면은 80점. 이렇게, 이거, 딱, <목소리> 사이드 와. 네 제, here. 어, 어, 자, 자. 사이드 내가 봤어. We are from uh. Korea. Korea? 어. Uh. 유튜버? 어? 유 튜버, 네, 유 튜버, 아, <웃음> <웃음> 어. 하하하하하안녕하세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까하하하하하하하하 자외선이 되게 세더라고요 선크림 없으면 무조건 다니면 안됩니다 피부 진짜 문드러져요 아 이거 바르다가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요 콘센트도 있고 드라이기도 여기 안에 있었어 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내가 못 찾은 거였는데 이거 아, 어때? Yeah yeah yeah. Show uh, and something. Hey. Yeah. Got a 4.3 uh. out of 5. <laughs> you already choose. We can go there. <laughs> Or we can just uh. Uh, look around and uh. decide. 선택困난정 선택困难증, <꼬난정> yeah. Your j e w i l r is pretty good. It's <laughs> <laughs> nice, Daniel. They uh. have like an e x p l o s i v e one uh. for all these people. 어허. Uh -huh. 아, 조금待 기다려. 아, 죄송합니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다 아, 죄송다 아, 죄 그, 아, 합니다 uh. 아, 죄송합니다. 아, 죄 아, 죄 아, 죄 아, 죄 아, 죄 아, <웃음> <웃음> Come on, Japanese Korean eat this one. y really? e a h It's not very common in China. I d o t o t o I d don't t k I don't k n t h I s 고등어. 아, Have y o u t r I t h I s o n e 아. Ah. 보이시네 everything is smell like Korean 이건 그냥 동그랑땡 느낌이고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등어 이거는 치킨인데 위에 이거 마늘 같은 거 올라가 있어 가지고 약간 좀 담백하고요 가지는 제가 배탈이 나서 못 먹고 새우는 그냥 진짜 튀김새우 그냥 소스 무친 거긴 한데 그냥 튀김새우랑 똑같다고 보고 야채는 그냥 야채입니다. 사시미는 이건 살짝 힘이 없어요. 여기가 주된 메뉴가 사시미가 아니라서 그런지 힘이 없고, 계란은 계란 맛은 나는데, 약간 계란말이 인듯 아닌듯한 계란말이 느낌이고, 이거는 무슨 도토리 오묵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맛이 제일 이상해요. 먹지 못할 맛은 아닌데, 맛이 좀 이상해요, 이거는. Good! <놀람이 정말 좋아> <놀람> That's like Korean. 왜이다우저뭐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피나. r e a How 맛있어. 맛있어. Mm. 음. When you meet o m Korean friend, I can teach you. 존나 맛있어. 존. 나 nice. l i f is bad w o r d but I'm is not e y really bad w o r d 존나 <웃음> 맛있어. 됐어. 저까 어쩔? 짱. 아. 무 나? 어, 존나 <종나> 맛있어. 존나. <웃음> 맛있어. 어. Oh. 아, oh, 감사합니 어, 어, 맞고하세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어, 존나 맛있어. I don't know why my stomach is q u sensitive. When I eat, after m i n u t e I w a n go into toilet. Why? I don't know. 민감. 존나 민, 존나 민간. 어, 존나 민감.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열어라 좋은 아침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집에 갔네 어저께 여기 캡슐어에서 잡으니까 단점이 또, 또 있어요 여기에 뭐가 없어서 조금 추워요 그리고 10시, 10시 되면은 방송을 해요 10시에 체크아웃을 해야 돼가지고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여기 캡슐호텔의 뷰는 이렇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아, 11시간 자니까 와, 되게 머리가 띵하네요 어지러워요 지금 아, 약간 현기증 나가지고 살짝 쉬었다가 가야 될것 같은데 음